안녕하세요. 꽃년이에요 어, 오늘은 농심 감자탕면 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마트 노브랜드 떡볶이를 올렸었는데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재밌게 봐줘가지고 오늘은 감자탕면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요즘에 굉장히 라면도 여러가지 맛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맛은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은 제가 사실 이걸 같이 친구랑 샀는데 친구가 그렇게 리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맛있게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먹을까 고민하다가 감자탕면! 감자탕 하면 돼지고기죠?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감자탕면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맛있게 먹어봐요. 어떻게 끓이는지 한번 조리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500ml를 끓인 후, 음? 잘안 보이지만 이 병이 지금 400ml가 돼요. 400 넣고 이 정도 한번 이것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돼지고기에 남을 것 때문에 좀더넣겠습니다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엄청 신 김치인데 추첩 면과 양념 분말 프레이크를 넣고 4분간 더 끓입니다 모든 음식을 만 칼로리처럼 먹어서 그런가? <웃음> 그리고 야심찬 저는 혼자 살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어도 잘막 혼자서 뭐 구워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삼겹살을 사가지고 한 요만큼씩 잘라서 냉동실에다 얼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을때 먹어요 조금 아까 해동을 했는데 해동을 조금 오래 했더니 약간 익었네요 고기가 여기서 중요한거는 한번 해동한 고기는 절대로 다시 얼려서는 안됩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한 덩이만 해동할걸 괜히 두 덩이를 했나봐요 그래도 뭐 맛있게 먹고 쿨쿨 자렵니다. 우리가잘 안짤리네요. 어, 항상 좀냄새날까봐 소금, 후추 양념을 해줬습니다 음, 그냥 막쏭덩쏭덩썰어놓겠어요 어, 지금 비주얼은 김치찌개 비주얼이죠. 아무래도 물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 고기가 익어야 되고요 음, 양념 분말은 김치때문에 짤거 같아서 한 반만 그래도 이거를 넣어야지 감자탕 맛이 나려나한 반만 일단 넣겠습니다 팔팔 끓고 있습니다. 4분. 라면, 끝! 잔 냄새는, 그냥, 아직 안 나요. 제가 너무, 양념분말에 조금 넣었나? 물이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 살이 좀 일찍 끄내더니 시들시들 녹고있어요 하도 냉동실에다가 얼려서 쌓여요 그냥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집에서 요리를 안해먹을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며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끓리때 살짝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끓일 때 나무젓가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은 나무젓가락과 나무숟가락으로 먹습니다 후첨소스는 액상이에요 아, 면이 좀뿜것 같은데? 짠! 다 끓었습니다. 동신 감자탕면은요, 음, 총565 칼로리입니다. 하, 늘 양심 없다고 하지만은, 이 시간에 먹는 제가 더 양심이 없죠. 지금 시간을 굳이 밝히진 않겠어요. 내일 아침 얼마나 뚠뚠이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지인은 감자탕 맛이 많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저는 나는 것 같아요 그 감자탕 특유의 그 냄새라고 할까 향? 그게 나고 있어요 제가 돼지고기 넣어줄까요? 고기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기랑 김치랑 해서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건 고기보다, 아니, 김, 라면보다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음. 맛있어요. 라면, 그냥 감자탕면만 끓여서 먹으시면은 약간 싱거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전에 이게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감자탕 느낌을 내기 위해 돼지고기랑 김치를 넣었더니 맛있어요 음 감자탕 맛 나요? 아, 맛있는데요? 음! 에이, 다 먹었어요. 다 먹진 않고, 조금 남겼어요. 맛있어갖고, 더 먹을 수 있긴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내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약간 냉겼습니다. 고기도 들어갔고 김치 들어가서 아마 일반 라면보다는 양이 많아서 제가 오늘 먹은 양이 일반 라면 한개다 먹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총평을 이야기하자면요. 어, 농신 감자탕면 저는 흡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감자탕 맛도 좀 나고 그 향도 나고 맛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양념 분말을 많이 안 넣어서 약간 간이 심심하고 절대 짜지 않게 먹었어요 역시 라면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뷰티 유튜버를 꿈꿨으나 먹고 있는 꽃년이의 브이로그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은 감자탕면 한 번쯤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올지 기다려주세요